따라 유행 따라 이 시대에 전기수가 왔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설리도 최고였던 전기수 인사 올립니다 <웃음> 한때 구름떼처럼 악어때처럼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이 전기수를 보려고 난리 난리 난리가 났으니 <웃음> 오늘날 그 방탈출 소년단도 제게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저 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드러나 보셨는지요 이 전기수가 기타누락자라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이전기 술을 따라가 보시라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모구나내 사랑이로다 이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히히히히히히야히히히히상히야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야히히히히 받아 그래 씨 받아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괜찮 그 연습이라도 할라치면 하루종일 저렇게 모여들어서 떠들었어 싸니 그참 아니, 그 아니 이고이응저 꽃들이 니들 것이냐? 어? 저놈의 꽃들을 그냥 <웃음> 여러분 저 꽃이 피기만 하면 어디서 왔는지 저 많은 커플들이 나무 아에서 날이면 날마다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웃음> 매일같이 꽃나무 래에서 손도 잡고 머리도 쓰다듬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저 눈빛만 봐도 <웃음> 사랑에 빠지는 듯 설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꽃피는 봄 이 봄에는 꽃들이 만개를 하고 설레는 사랑이 시작되니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웃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을 속삭이는 저커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야야 야, 빨리 와봐. 우와야. 아, 봐봐. 야이 진짜 바다랑 꽃이랑 음.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오빠 응. 보기 잘했지? 야 어쩜 이렇게 예쁘냐? 나 나는 어제도 예뻤고 오늘도 예쁘고 내일은 더 예쁠 예정이지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응? 그럼 그게 아니라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숨기는 게 수상한데? 숨기긴 뭘 숨겨? 진짜 말안할 거야? 응말안할 음, 거야 그러면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간지런 공격이 야 야야야야야야 아! 하지 아! 하지,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이 그것도 받아도 내 옆에 있는 너도 정말 예쁘다고 에이 그걸 그냥 말하면 되지 아니 진짜 입 밖으로 말하면 다 사라질까봐 사라지긴 뭐가 사라져 오빠 누가 우리 사랑을 질투하거나 내 행복을 훔쳐갈까봐 난 그게 두려워 진짜 두려워 그런게 어딨어 오빠 이쪽 받아 하나 둘셋 체크 나또 올려야지 또 올리게? 응 오빠랑 나랑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남겨둬야지 야 그래도 많이 오빠, 잘 많이 잘안 나온 거 같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찍자 네. 하나 둘셋이 <웃음> 사랑을 속삭이는 커플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피는 봄, 사랑이 시작되는 봄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나누는 저 달콤한 말을 듣고 부럽지 않을 리가 또 있더란 말이 드냐 갑자기 저도 모르게 행복해하는 이들을 보니 춘향가의 사랑가가 떠오릅니다 저들처럼 사랑이라는 덫에 걸린 사람들의 사랑과 한번 들어 봅시다. 중양이 내 사랑. 없는 내 사랑 남군 님내 사랑 하나뿐인 내 사랑 우리 둘 행복이 함께 시작되는 날꿈속에 나날들 눈앞에 다가와요 찾아오겠죠 슬픔에 더 힘든 나날이 우리 앞에 무거운 시련이 다가와도 들려오겠죠 기가에행복한 소리 사람 끝끝내 시련을 이겨내죠 언젠가 그대와 계속 함께 하겠죠 처음 만났던 날 몰래 담아두었죠 우리 둘 행복이 함께 시작되는 날꿈속에 나날들 내 앞에 다가온 사랑 사람들 우리 축하하겠죠 그대와 난 영원을 약속하죠 둥둥둥 내 사랑 오 둥둥 내 사랑 기다린 나날들 눈앞에 펼쳐져요 찾아오겠죠 슬픔에도 힘든 나날이 우리 앞에 무거운 시련이 다가와도 들려오겠죠 귓가에 해 다는 소리 모든 사람 끝끝내 시련을 이겨내죠 언젠가 그대와 계속 함께하겠죠 처음 만났던 날 몰래 담아두었죠 우리 둘 행복이 함께 시작되는 날 꿈속에 나날들 내 앞에 다가온 사랑 여우기 쪼기 까예 행복담은 소리. 모든 사람, 끝끝내 시련을 이겨내죠 일이 온너랑 업고 놀자 이 그. 온너라 그. 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사랑 신혼여행 있잖아 프랑스는 어때? 아 프랑스 너무 많다. 그래? 아 그러면은 미국? 미국 다멀것같 응. 그러면은 오빠 우리 태국은 어때? 태국은 좀 아니다. 태국 아니야? 아 그럼 오빠 싱가포르? <웃음> 다들 기억들 하십니까? 지난 봄꽃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속상히던 그 커플. 오늘은 그날보다 더 행복해 보이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나봅시다 해외로는 힘들겠지? 그렇지 아무래도 아 진짜 평생에 한 번인데 근데 자꾸 뭘 찍어? 응길 남겨둬야지 우리 결혼 준비 과정 아 너도 참 진짜 우리 행복을 질투해서 훔쳐간다니까 또또그 질투 타령 그런 게 진짜 어딨냐고 오빠 여기 좀 봐봐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풀빌라래 봐봐 연예인들도 엄청 왔다 갔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거잖아 진짜 이럴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네가 좋으면 다 좋다 그래도 처음으로 가는 신혼여행인데 진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도 좋다, 저래도 좋다 자꾸 그렇게 성의 없이 뭐야? 진짜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식장도 내 마음대로 신혼여행도 내 마음대로 결혼식 날짜도 내 마음대로 나 혼자 결혼하는 거 같잖아 <웃음> 아이 똑부다 나는 네가 좋아하면 폴로 됐다니까 진짜요또또 또 그런다 야 앞으로 평생 그럴 건데 야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힌다 진짜요 그럼 오빠 응. 내가 제주도 풀빌라 예약할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저 커플들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나 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만 한다고 그렇게 살구들 있는데 저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준비를 하고 있으니 포기가참 좋지 않습니까? 여행, 신혼여행이라니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먼 미래보다는 당장 오늘이 중요한 세대들의 욜로 라이프 드러나 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오늘을 위해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즐긴다고 합니다. 뭐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는 게 맞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그 젊은이들의 설레이는 마음을 고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수정훈 박성나서 보고 천변희윤호 부산 이정에 말이 그다 것이 아니라 저 경선 진쇄반 남성란도니 나하고 기승 그게 존댄든지 아대가 없으면 집을 아 그리고 그 집을 비싼 곳에 얻었나보네 아 그게 말이야 왜요? 하, 아직 결정 못했어 와엄마 결혼이 파워필이 아직 도야 그러게 아 맞아 창구 네 SNS 비공개다디? 아 그거 오빠가 싫어해서 그런 곳에 올리면 무슨 행복이 없어진다나 훔쳐간다나 뭐라나 그래? 응 그래서 7, 8, 4에 가니까 안 하기로 했어 야야 잠깐만 아, 이제 전화 끝나야겠다 아, 그래 어, 할일 있어갖고 뭐. 결혼 축하하고 준비 잘해서 이제 결혼식 날 보자 그래, 알았어 나 끊어 응. 음. <웃음> 어쩐지 오늘은 여자의 기분이 울적한가 봅니다 여자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니 딱, 딱.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놔봅시다 오빠 응. 우리 집 말이야 우리 집? 응, 응. 우리 신혼집 z 응. 우리 엄마가 혼자잖아 그 i 그 i n Udizin, Udizin, Udizin, u 꽃이 지고 찬바람이 불더니 저들의 사랑에도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나 봅니다. 여자가 하는 건다 좋다던 남자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건지 몇 시간째 철이 애만 태우고 있으니 꽃이 피던 지난 봄 여자의 부탁이라면 밤하늘의 별도 따주겠다던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사실은 내가 모은 돈이 집을 구할 만큼은 아니거든 뭐? 그걸 왜 지금 말해 오빠? 아 그래서 말이야 당분간 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집 구할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한 3년 정도만 더 모으고 너희 집 근처로 가자, 응? 어? 야, 딱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 응? 어?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야, 작은 대출도 남아있다고. 아, 딱하기도 하여라. 내집한칸 마련하기도 힘든 세대에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도 그 취직을 어렵게 해두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놈이 앞길을 떡 하고 막고 있으니 어찌 저축을 할수 있더란 말이 드냐 그 남자의 죄를 묻자면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사기 힘든 시대에 태어난 그것은 무죄!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것도 무죄! 마지막으로 사랑한 것이 죄라면 아아! 이 세상 모든 연인들이 유죄들은 말이 되냐? 남자의 사정을 몰랐던 저 기구한 여인 무너질 듯이 쓰러질 듯이 아파하는 저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도 어떻게 오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진짜 싫어 불편하고 긴정하지마 우리 부모님도 예뻐했잖아 홈수도 필요 없고 전세금? 전세금 대출 받으면 안 될까? 말했잖아 나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다고 그럼 차라리 결혼을 미루고 집 구할 돈 마련되면 야, 청첩장도 다 돌리고 주변에 이야기 다 했는데 어떻게 미뤄? 하.. 그래도 어? 그럼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어때? 엄마 혼자 사시잖아 맞아 그러자 우리 엄마 마트도 혼자 다니시고 그러잖아 나도 참... 우리가 같이 살다고 하면 오빠 좋아하실 거야 야 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너희 엄마 나 만나도 얼굴도 안 보시잖아 그거야 엄마가 얼굴 상처 있으시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가 오빠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야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천살이라 우리 그... 부모님 들으면 기잘하신다 그럼 난 내 생각은 아니야, 오빠? 이제까지 모든 걸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오빠! 아,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의 갑작스런 말에 여자는 가슴이 무너질 듯이 아파하고 남자도 여자도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으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 지냐 요즘 세대들은 삼포세대라고 연애 연애 포기 결혼 결혼 포기 아이 아이 포기 그러나 저들은 연애라는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으나 결혼이라는 저 높은 두 번째 관문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루는 놀부가 동생을 부르더니 야 이놈 응부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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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양산으로 가오니까 오?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줘 잔소리 말고 어서 나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대신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먹고 예쁘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또이쁘나뭐 먹고 우와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너입고구나뭐 먹고 입고 쓰고 남 쓰고 먹고 도 입고 남 뭐. 먹고 입쁘고 쓰고 남 쓰고 먹고 돼 입고 남먹창망 춘청 춘청 비천번 정춘 창망춘춘 보시오, 큰 자식아 어디 갔냐? 둘째도 마이리 오너라. 이 다짐을 짊어지고 놀고 에으로 서서 형님 아닙니다. 우냐 잘 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아 피실 조정해 넌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또 입고 남고. 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아내집 하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살이여 뒤로 어디로 가우 관종 오크녀 남자 거지 여자 관종 아, 거지들의 만남 이게 뭐지 관종녀 관종녀 오 관종 오 오크, 오크 오크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오크 관종 거지 커플 하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아이왜둘 저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까 고설리 오 구하라 모두 다 저런 악플러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진에 대해 댓글을 달며 상처를 주고 슬프게 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에도 가시가 있는 법그 말은 화살이 되어 사람에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저, 저 말이라는 화살을 맞은 여인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저 여인을 목숨만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웃음>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아픔을 이겨내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웃음> 어쩌지? 이 여자 남친 직장 전번 다 알아낌? 무슨 일이야? 오빠 응? 아니 갑자기 인스타에 댓글이 달리면서 야 이거 내가 분명히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오빠 내가 올린 거 아니라고 진짜 아이 그럼 누가 올려? 아 진짜 나 아니라고 오빠가 저번에 화내서 비공개로 계속 했단 말이야 야너 공개를 비공개로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진짜 좋아, 나 좋아, 아니라고 좋아.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까지 어떻게 다 아냐? 나도 잘 몰라. 야, 우리 집 이야기까지. 야, 다 알고 네가 올린 거아니야 오빠, 나 아니야, 진짜. 아이씨. 야, 어떻게 우리 이름까지 다 아냐고, 어? 어휴. 우리 이야기 전부 다알잖 잠깐만, 반종료 동영상도 있음. 너 설마 영상 올렸어 오빠, 나 아니야 진짜 나 그냥 우리 연애 이야기만 그런 것들만 올렸어 야야야야 우리 잠시 시간 좀 갖자 어? 안 되겠다 오빠! 오빠! 아이씨 오빠! 나... 오빠! <웃음> 관종녀 남자에게 차임 죽기 전까지 계속 사진 올릴 거임 헤헤 <웃음> <웃음>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헤헤 <웃음> <웃음> 사랑하는 이는 오해를 하고 슬픔에 빠진 여인은 홀로 남았으니 누가 저 여인을 진심으로 위로해 준단 말입니까? 삼포 세대에 저 사랑하는 커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나쁜 짓으로 상처를 주었으니, 누가 저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한단 말입니까? 음.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혀 분명 조발예비 헐적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정명하고 이 봉이 부동 그날 주요 노숙다렴으로 왈 분명히 날 속였다 이용동 때 어찌 동남 봉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안속이 사람인 듯 하여 어찌 아닌 속일 줄 아는? 복명을 지내 보니 재주는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삼겹이시 바람이 자우 p 일어난다 o n 의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 n g Pong, 요 o n g Pong, p o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 o 장연기 o n 백호 o 물을 p 하여 서북으로 g 벌 o 삼시간에 동 g p o 이이 p 기 n g 폭판대그르전 선동같이 일어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만 넣간담이 더러 떨거지는 지방 이 사람을 탈조하는 귀신도 난 책이람 한일월에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인 주교환을 면하리라 정봉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널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 걸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붙지 말고 공명의 상토 잡고 더는 칼로 먹으러는 사우 가는 n o n m 르고 오는 a 바라보배배 y o 에가 n e t a 장 g t 전을 Ton, 정 a g o Ti, 복 o n 야 Ti, t o n 고 Tong, 주 o 이 터지게 종통을 o n g 지 o 힘을 올려 공전을 을 n g Tong, s 사리 해상으로 소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do, do, do, d 가 do, do, 물에 가! o do, 하루 do, 나 슬픔에 빠진 여인은 이곳을 찾아왔으니 아 무심한 사람 마음 아, 미련한 사람 상처 입은 여인을 어찌 홀로 두고 떠난단 말이더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 그늘 댓글 지역 치워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대체 누가 누가 이러는 거냐고 난 그저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저 잊어버릴까봐 그것뿐이었는데 엄마 누나까지 너랑 헤어지라고 난리야 그러게 왜 그런 걸 올려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내가 말했지 너 SNS에 자꾸 사진 올리고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가족까지 다 신상 알려줘가지고 지금은 나 진짜 힘들거든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헤어지자 미안해 아, 남자는 여자의 전화를 피하나 봅니다 <웃음> 정말 무심한 남자 어찌하여 사랑하는 여자의 전화를 피한단 말입니까 시간을 갖자고 하던 어찌하여 여자를 감싸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모든 잘못을 여자에게 돌린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인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단 말이 뜨냐 그때 오빠가 SNS에 행복한 모습 자꾸 올리고 자랑하면 남들이 질투한다고 할때 그때 오빠 말 들을걸 난 그저 내 평범한 일상과 오빠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오빠까지 힘들게 하지? 나만 바라보는 하나뿐인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만 내 곁에 있었더라면 어둡기만 했던 내 인생도 있고 이제 좀 행복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데 그 작은 행복조차도 왜왜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난 살면서 먼저 상처 준적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 대해 질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지 못하도록 비숙껏는 말을 왜 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는지 모르잖아 왜 앞을 달았을까? 나에 대해 얼마나 받고또 얼마나 아는데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냐고 이빠마는 날잘 알고 내 사람이라 믿었었는데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사람들은 정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난 이제 무슨 낯처로 무슨 낙으로 살아가지? 자신이 없어 이 일을 지운다고 지워지지가 않는데 내가 사라지면 모두들 있겠지? 나만 나만 사라지면 나아 슬픔에 빠진 저 여인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슬픔에 빠진 저 여인에게 필요한 건한 남자의 따뜻한 말이었거흘 홀로 모든 걸 떠안고 가는 저 여인의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슬픔에 빠진 저 여인의 무거운 발걸음 한번 모든 게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내가 모든 걸 안고 갈게 오빠 안녕 엄마 안녕 잘 있어 <웃음>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심청이가 300석에 팔려가기 전날 밤 행선전야의 대목을 모티브 삼아 제가 직접 작사해서 만든 그리운 밤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옛날의 심청이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21세기의 심청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얼마 전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를 내었지만 그 마지막 날까지 상처받으셨던 하늘로 돌아가신 할머니분들도 생각이 나고 맑았던 노란 리본의 아이들도 생각이 납니다. 희생이란 단어의 순수함 그리고 가족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사랑이 남겨있어 아름답기도 하지만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참된 희생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목소리의 붓으로 저만의 물감을 가지고 마지막 곡 그리운 밤 그려보겠습니다. <목소리> 있는 밤 차가운 바람이 부네요. 지나왔던 발걸음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눈물겨운 순간들 도 지나왔네요 아파왔던 기억도 괜찮아 걸음 걸음 순간순간들 또 하나씩 살아나네요 흘리는 치맛자라 거 o 거든거 d 안고 내 모든 걸 놓아야 하지만 내 눈물이, 눈물이 내 가슴이 여기에 머물렀음을 나를 기억했음을 잊지 말아요 가장 행복했던 그날 그날을 기억할게